k <laughs> you. 그러면은 몬트라룸의에티 튜드 페리 프렌즈 천연 샤이니 코트 샴푸 사용하고 있어요 네, 지형은 화이트 화이트 하구요 종품 인즈 모코 제품이랍니다 네 알았어요 빨리 해줄게요 우리 어른이는 샤워하고 까짤을먹을거예요 음, 깎아먹고 싶대요 <웃음> 아여워 <웃음> 볼게요